언제까지 흔들리는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 영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짐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카메라를 흔들림없는 편안함으로 촬영할 수 있는 보조 촬영 장비예요 직접 촬영한 영상이 흔들리는 게 심히 거북스럽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봐도 흔들리는 게 너무 울렁거리고 불편해질 겁니다 모르고 영상을 봤을 때는 크게 대수롭지 않았다가 직접 촬영을 해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촬영을 하는 시대죠 스마트폰에 들어간 카메라도 상당한 수준 까지 왔고 심지어 손떨림 방지 기능도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짐벌 같은 장비를 굳이 돈 들여서 장만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짐벌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최신 갤럭시4는 슈퍼스테디 라는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 손떨림방지 기능이 있어요 다만 제약이 어느정도 있는데 후면 촬영은 문제가 없지만 셀피모드 촬영 나를 찍는 모드에서는 슈퍼스테디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후면만 촬영하지는 않잖아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 내가 나를 찍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어,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전자식이라서 디지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화면의 외곽이 잘려서 화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두운 야간 촬영을 하게 될 때는 화질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저조도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낮에는 굉장히 유용한데 상시 켜놓고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처음에 굉장히 신기해 했다가 나중에는 짐벌을 쓰게 되면서 굳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전용 짐벌을 사용하면 좋은데 시중에 제품이 꽤 나와있습니다. DJI, 지윤텍 모자, 페이유, 스노파 등등 제품군이 아주 다양해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금방 금방 새로운 기능에 신박한 제품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서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 좋은 짐벌들도 공통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게와 부피로 인한 휴대성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건데 짐벌을 사놓고 진짜 짐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ji의 오즈모 포켓 시리즈 같은 굉장히 좋은 짐벌 카메라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비싸잖아요. 고가의 가격도 부담스럽고 내구성도 염려가 되니까 선택하기가 어렵죠 자주 촬영을 하면 모를까 유튜브 시작하려고 괜히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혹해서 샀다가 보관만 하고 상태 좋은 s급으로 중고나라 올리는 경우가 많죠 다시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스마트폰 짐벌 시장도 경량화 소형화 접이식 등 결국 점점 편의성과 휴대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짐벌도 편의성과 휴대성이 정말 좋아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페이오 브이로그 포켓2 인데요 우선 이걸 개봉을 먼저 먼저 해볼게요 브로그 포켓2의 구성품은 단출합니다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 삼각대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최근 짐벌 중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할 거예요 무게가 272g 정도라고 스펙상 나와 있는데 짐벌 좀 만져보신 분이 만져본다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플라스틱 마감입니다 저는 오히려 플라스틱을 선호하는데요 무게감 때문이죠 너무 무거우면 오래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이식입니다 덕분에 사이즈를 이만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접이한 사이즈가 바지 주머니에 넣을 정도는 아니에요 큰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패딩이나 겨울 외투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포켓에 넣고 다니면 되겠죠 삼각대를 연결하면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고요 4분의 1스크류를달수 있는 홀이라서 이 미니 삼각대 말고도 좀긴거 일반 삼각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브이로그 포켓을 다룰 때는 이접이식을 펴는 게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잠금과 잠금 풀림 있죠? 풀어줘가지고 얘를 올려줍니다 다시 잠궈줍니다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여기 걸려있는 모든 락들을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접이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잠궜죠 위에 것도 잠그고 잠그고 접어주고 잠궈주고 삼각대 빼주고 파우치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가벼운 사이즈의 LG G8 모델을 제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위치로 스마트폰을 장착해야 되는지 여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죠 이게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은 거의 맞춰진 거예요 자, 장착하고 뺐다는 하게 조금 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인폰을 사용하진 않고요 서브폰을 활용해서 아예 장착해두고 그 상태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다 통화용으로 쓰게 되면 갑자기 전화 오거나 긴급 문자로 인해서 촬영하는 도중에 끊기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촬영하는 게 흐름이 끊기고 찰나에 중요한 장면을 못 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촬영은 서브폰을 하자는 주의고요 메인폰 한 대만 쓰신다면 촬영할 때 영상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나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겠죠 무게중심은 사실은 대충 잡아도 되긴 하는데 너무 무게가 한쪽에 쏠리면 모터 수명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킬 때는 수평에 세워둔 후에 전원을 키시는 게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 전원 표시가 있는 쪽에 있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전원이 커졌죠페이온 어플하고 연동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기본적인 기능은 다쓸 수가 있는데 페이온 어플이 아니더라도 기본 카메라 어플을 사용해도 짐벌의 기능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정감 있는 펜팔로우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버튼 중에 방아쇠가 있어요 장난감총 같이 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는데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은 아예 한쪽에 고정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다시 따닥 두번 누르면 원래 수평으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TW 가 있는데 줌과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조절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방아쇠 두번 따닥 하면 원래 상태도 복귀가 되고 언제까지 흔들리는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 짐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장착만 하고 들고 다니면서 촬영만 해도 확실히 손으로만 촬영한 것보다 훨씬 영상이 안정적이고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이 상태로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해도 촬영하기 편하죠. 브이로그 포켓2는 스펙상 최대 9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1시간 반 정도의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매일 촬영하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한번 촬영할 때는 한두시간 정도면 촬영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크게 배터리 걱정은 없었어요 이렇게 편해 보이는 짐벌도 아예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브이로그 포켓2에 장착할 수 있는 폰의 사이즈와 무게는 7인치 이하 최대 250g까지 장착을 할수 있다고 스펙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접 사용해본 체감상 6인치 내외 200g 안쪽에 가볍고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사실 무게를 유지한다고 해도 짐벌 사이즈에 비해서 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짐벌 회전 시에 어느 각도에서 폰이 축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 S10 5G를 장착을 해볼게요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 사실 이 정도면은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제가 전에 원을 사용해 봤거든요 그거는 이축 걸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작은 사이즈의 폰을 사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폰의 무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부 장비를 장착한다 어, 마이크나 아니면 렌즈 같은 거 장착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 무게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S20 울트라를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번에 됐어 <웃음> 어, 한 번에 균형을 맞췄어요 대박 치면은, 잘 작동을 합니다. 큰 문제 없이, 뭐, 떨림도 없고, 방아쇠를 세번 누르면, 제가 나오죠? 자, 블로화 중에, 무제주의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얘가 저를 잡아서 쫓아다니죠? 네. 단점 두번째 사이즈가 작고 손잡이가 짧기 때문에 화면에 본인이 넓게 잡히려면 팔을 쭉 뻗고 들어야 해서 웬만하면 조금 더긴 삼각대나 연장봉을 연결해서 쓰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소소한 단점을 감안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8 9 0 0 0원인데이 정도면 모두 감수할 만한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상관없으면 DJI 포켓2 크리에이티브 콤보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날씨 겁나 뜨거워. 자 어두울 때 화면을 지금 테스트 해볼 건데 슈퍼스테리를 끼고 켜고 슈퍼스테리를 끼고래. 슈퍼 <웃음> 지금 지점이 너무 안 맞는다. 지금 빛이 없어서 다 흔들려.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슈퍼스테리를 켜고 한번 찍어볼게요. 띵띵 띵. 가자. 조명이 있어서 아마 잘 나오겠죠 정말 어두워져도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 슈퍼스테디는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얼굴 찍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거는 뭐 슈퍼스테디도 화질저하가 없기 때문에 응용, 전작인 브이로그 포켓 1도 사용해봤는데요 2는 1과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조이스틱도 생기고 5핀 단자에서 C타입 단자로 충전 단자가 바뀌었어요 충전이 더 용이해졌죠 1은 사용하다 보면 발열이 있었고 떨림이 좀 있었는데 2는 괜찮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어졌고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이 보완돼서 나왔기 때문에 1보다는 무조건 2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실 사용해봤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만족스러운 게더 컸어요 언제까지 흔들리는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 그냥 장착해서 들고만 다녀도 부드럽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서 편집할 때좀더 편해집니다. 영상을 찍으려는데 가격이 싸지도 않은 애매한 셀카봉 같은 거보다 조금 더 투자해서 이런 가벼운 브이로그 포켓2 짐벌 같은 거를 한대 장만해서 가방에 갖고 다니면 고때고때 그그 필요한 순간에 맞춰서 촬영하기에도 좋고 촬영된 영상 소스가 흔들리지 않아서 편집하기에도 용이하겠죠 물론 다른 짐벌들도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본인한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본 바 브이로그 포켓2만큼 휴대성과 가성비가 좋은 게 지금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네, 무거운 거못 드시는 분들 유튜브 촬영하시려는데 가벼운 짐벌이 필요하시다 하면 은 추천드립니다 네, 브이로그 포켓2에 관심 관심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추가할테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